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오늘은 스트릿백 화롯대라는 아, 화롯대를 협찬을 받아서 지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화롯대를 딱 보고 나서 일단 수납이 굉장히 편하겠다 그리고 어, 설치가 굉장히 간편하겠다 이두 가지를 정말 집중적으로 봤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생겼다 아요 정도 이세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열어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포장을 해 주셨는데 일단 박스는 굉장히 하얀 그런 박스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으로 열어주시면 짜잔 일단 색상이 카키색으로 굉장히 또 요즘 유행하는 그런 색깔로 있습니다 자양 사이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한번 해 주시고 비닐까지 제거를 해 주시면 설명서가 나오는데 한번 딱 보시면 누구나 다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제거를 하면 안에 또 이렇게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화로대숲 받침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이 바깥을 연결해주는 스테인리스 막대 하나 그리고 그릴 그릴은 작은 사이즈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이 상태에서 아래 하단 이 부분을 내려줍니다 이런 바닥에다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는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받침, 이 기어를 씁니다 여기에다가 이 고리에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양쪽을 딱 껴주고요 반대편도 껴주고 끼는 게뭐 그렇게 어렵고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잘 펴주고요 이렇게 숯받침대를 올려주고 이수 트레이에 어, 안에 부분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끝에다 얹어만 주시면 끝입니다. 설치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안정감은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되면 안정감은 있고 요 위에다가 스트레이 이렇게 두개 올리면 설치 끝입니다. 어, 굉장히 설치가 일단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 옆에 바람구멍이 또 있어서 불이 굉장히 잘 타겠죠 어, 일단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고 어, 얼마나 불도 잘붙고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합격이에요 왜냐하면 컬러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설치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수납 아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무나 완벽한 그런 화롯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장작도 한번 떼 보고 불멍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조리를 해보면서 변형이 또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닥에 너무 바닥 붙으면 공기를 좀 막기 때문에 이 바닥에 이런 선도 좀 있네요. 그이고저렇게분도된거 같고 네, 어저께 제가, 제가 하루 이 파렛대를 써 보니까 정말 쉬운 조립 그리고 패킹 사이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실제로 불멍을 하고 오랫동안 하고 숱도 피워보고 하면서 보니까 변형도 없습니다 예, 스텐레스라서 변형도 없고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충분히 매력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모양이 너무 이뻐요 쓰면 쓸수록 또 이제 빈티지한 느낌을 또 가지게 될것 같아서 또 더욱 더 기대되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스트릿백 화롯대에 대해서 리뷰를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캠핑 브이로그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짬바.